네, 사단법인 네. 시즈는 원래 에, 사단,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어, 그리고 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응원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고립 청년, 은은 청년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 다른 기관에서 10년 동안 어, 은등 고립 청년을 돕는 일을 해왔는데요. 어 안타깝게도 그 회사가 어그 문을 닫아서 어, 또그이 조직에서 새롭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 올해 들어서 어 특히 공공예 공공기관들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 고립은둔천년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과정이나, 어, 왜 지금 그런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 한국, 그리고 먼저 일본에서, 어, 은둔, 고, 그리고 고립천년들이 많아지고, 어, 또, 어, 그 동아시아 전체에서, 어,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 유형을 좀 나눠보면 고립 현황의 현상에 따라서 어 학창 시절에는 등교거부 부등교 그리고 학급학 정선연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로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니트 그리고 고립천 예, 관계가 끊어지면 고립천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만 예, 계속적으로 머물게 되면 은둔형 외톨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점점 그 갈수록 어좀 단계가 아, 심해지고 그리고 어, 거기서 어, 벗어나가기가 어려워지는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먼저 10대 때는 어, 학교에서 활동을 예, 못하고 어, 집에서만 있게 되는 그런 거를 그 부등교라고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자퇴를 해서 어, 예, 그런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관계가 끊어진 것 뿐만 아니라 소속이 사라진다 라는 부분을 저희는 많이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 소속면에서 고립된다 라고 봅니다 사람은 자기 소속이 있을 때 나는 어디 어디에 누구누구다 이렇게 자기 아이덴티티 전체성의 일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가 어디 어디에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굉장히 외롭고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나만 안 다니고 있다. 그랬을 때 나만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은 다할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것 같다. 예, 그런 그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우리 은둔이나 고립을 하게 되는 천년들의 대부분은 학창 시절에 예 학교를 학교를 못 다니었거나 아니면 다니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그 부분을 어 시태 때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한국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예, 전책을 어 지원을 많이 하원이 있지만 예 사실은 그것이 학교에 다시 다니게 하거나 아니면 어 부족한 한력을 어, 그, 갖게 하는 그런, 에, 제도이지만, 심리적인 케어가 주문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어, 10대를 위한, 어, 마음의 케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need, 그, 이거, 이거는 not in employment, 그리고 education or training. 이렇게, 에 한국어로는 백수, 백조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전제로 천년이라면 그러니까 사회로 나온 사람이라면 일을 해야 아니면 뭔가를 배우고 있어야 당연하다 그런 개념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면에서 예,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예, 그걸 뭐 니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일본도 한국도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지역 선거 아~ 그 지역 천년 서포터 스테이션 한국은 지역 선거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일을 어~ 이런 고립 천년을 위해 미함이다라고 해서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단사자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그생그 그 살아가는 생명력이라던가 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라던가 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그래서 저는 관계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립천년이 더 어,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어, 여러 단체에 대한 지자체에서 어, 되고 있는 예, 전체금 거의 대부분이 예, 그 고립천년을 위한 지원입니다 어~ 그리고 또 일부는 은둔천년을 위한 지원도 있는데요 어~ 그리고 정의는 어~ 그~ 여기 그 서울시에서 조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사회적인 심리적인 요인으로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에, 장기간 어~ 미취업 상태에 있다 어~ 그~ 다시 그리고 또 공간이 거리 되어 있다. 이렇게 은둔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고립천년이라고 하면 은둔까지 어, 포함된 개념이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은둔천년하고 어, 구별을 해서 어, 공간적인 고립보다는 어, 그 심리적인 고립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인, 그것은 그것즉 관계면에서 고립되어 있다. 어, 그것이 고립천년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 예, 일본어로는 히키코모리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만화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히키코모리 증상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게임 중독처럼 그때 게임 이 없었던 시절에도 있었다는 거 생각을 하면 어, 그 현대 그런 그 게임 기기 그런 것의 발전하고는 무관한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어, 공간적으로, 어,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공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은둔요메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먼저 어, 8050문제라는 말로 보고되어 있듯이 에, 자녀가 50대가 되었는데도 어, 80대 부모가 어, 그 아이를 봐줘야 되는 상황 그것이 더 심해져서 요즘에서는 9 0 6권 문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것이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국가적으로 보면 한 사람당 1억 5천만 엥 그러니까 이거 한국어로 한국에서의 계산 해주면요. 그 은둔하고 있는 사람 예한 사람 당 15억 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운전자 천년들 37만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555조 원. 만약에 BGP 9 0니트까지 보면 뭐총 900조 원의 국가적인 손실이 있다라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 그만큼의 기회 손실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들을 위한 에, 지원이 제, 굉장히 에, 조조했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어, 은둔고립천년을 지원하는 동안에 생긴 새로운 지원단체가 아, 양쪽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 왜 이것이 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 뭐 하냐면 어려운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지 않았고요 어,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에, 저희가 이렇게 에, 어, 한국에서는 특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주 최근입니다 2017년부터 어, 권동모금에서 히망플랜이투제 대상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어, 조금씩 에, 나오고 또 2020년에 코로나 아를 맞이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동시기에 생기고 또어이 시기에 공공을 보면요. 어 잠깐만요. 네. 예, 네, 공공연역에서 보면 2019년부터 관주 시에서 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가결된 거를 어 시작으로 서울시, 부산시 예, 뭐 제주도 어, 등등, 여러 기관에서, 아, 여러 지자체에서, 어, 그, 은등, 고립 전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이 예,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고립 힘든 것이구나. 그리고 개인 문제, 이렇게 사람을 고립시키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그 많은 사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라고 어, 그런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시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이렇게 사그 사회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라 것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에, 현황을 보, 보면 일단 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어, 운동고립을 그, 지원하는 중환정책으로 어, 이번 정권에서는 예. 그 극정 과제에 놓고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지자체들은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사 단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광주에서 겨우 운동형 메토리 지원센터가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로는 18개 정도 단체가 있지만 운동코리브 전문으로 어그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 그래도 어, 굉장히 예, 요즘에 예, 노력을 할,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어, 속속 나타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등 고립천년들이 있냐고 하면 니트천년이 전국에서 170만명이 있다는 라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전체 천년 인구의 14%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은등형 외톨이가 37만 명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어, 은등 고립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본의 경우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어, 일단 일본에는 어린이 청년 어, 육성지원추진법이라는 법이 있고, 또생활공군자지이 지원법. 이거는, 어, 특히 그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 자, 어, 그 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환전책으로 후생노동성 어, 에서, 어, 희꼬모리 지원추진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 있고, 전극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키코보리지원센터가 79개에 있고 지금은 이건 대도시나 광역지자체에만 있는데 이거를 기초지자체로 확대를 해서 어, 그 동네마다 센터가 있는 상황으로 만들겠다고 라 전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 그것이 올해부터 에, 그렇게 확대될 것이고요. 에, 그리고 지역천년서포터스테이션 이건 니트대상으로옷 취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곳인데 이거는 177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민간단체로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아직 10개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에는 1000개를 넘는 민간단체들이 주로 MPO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근데왜 네, 유독 일본이나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원인과 대응책이 보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문화적인 측면이 큽니다. 유교 문화가 있어서 가부장제 라던가 부모님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서 아이는 나는 힘이 없다 라는 심리적인 고통을 어렸을 때부터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주의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처럼 독립을 시키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네, 그 결혼할 때까지는 집에 있는 사람이 있, 있다 보니까 아이가 어 경제적인 자부을못 하는 경우에는 집에만 있고 해서 어 그래서 어 은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그 대신에 영국 같은 경우는 아마 홈리스 비율이 더 많지 않을까? 아예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바쁘다 라는 것이 큰 배경에 있습니다 아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줄 만큼 부모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할일을 많고 뭐 학원으로 다닌다던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도 바쁘고 부모가 바쁘기 때문에 마음을 챙기는 여유가 없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큰 영향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어 그래서 어, 나는 능력을 갖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뒤처진 어, 인간, 어, 나는 무능한 인간 이렇게 예, 인식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 개인의 전체성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어, 그렇게 비교를 하는 문화가 어, 이 고립 운둔의 예,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예, 부모님이 예, 가치관이 바뀌어 바뀌지가 않아서. 어 그래서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키즈라사라는 말을 여기서 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능력주의 견제사회 그러니까 그네에 능력주의라는 것은 어, 능력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서적인 지지를 못 받아서 어그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서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상처를 어 어렸을 때 받은 사람이 평생동감, 전체성의 불안을 안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뭐그 취업의 실패라던가 어, 이직이라던가 어, 아니면 또그 이사라던가 어, 이혼이라던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 고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체성 안에 나는 어,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못한다는 라 그런 키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은둔해도 벗어나도 그 후에 자립을 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 일을 하게 되더라도 어려움은 계속 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가벼운 어려움이 아닙니다. 죽고 싶은 그런 어 우울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 자립을 한,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 굉장히 힘들다는 라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은둔에서 벗어나도 고민이 해결된 건 아니고 계속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둔의 문제라는 것은 은둔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밖으로 끄덕내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양육의 문제가 있, 있고요 그는 부모의 불안감이나 어 그런 걸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 현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뭐 일본 이런 동아시아의 교육이 굉장히 예그 어, 주입식이고 어 그리고 마음을 챙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 천년 문제, 그러니까 노동이나 주고 어 결혼 이,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고령 문제, 에, 사실은 은둔이나 고립의 상황에 있는 아이의 부모님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가 부모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라 것은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당사자가 고독사 할수 있다는 라 고령자 문제에도 연결되는 굉장히 어, 폭넓고 심각한 곳이라는 것을 저희는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 그러면 고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살짝 보면요. 어, 이거는 그 제가 10년 동안 예, 그 활동을 하면서 7년간에 받은 산사자들의 데이터인데요. 산담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 가족이 한 60분 정도인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40%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은등, 그, 고립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전체 의 30%입니다. 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부모, 네, 예, 그래서 이거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짧아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과의 관계, 그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 연령대를 보면, 예, 그 2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운동 고립을 시작했느냐를 보면, 스무 살이 뚜렷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대학교 진학과 관련이 있는, 예, 것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주 현태를 보면 부모와의 동고하는 경우가 어, 반전도고 또자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어도 고립된다. 예, 운둔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60%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도한 사람도 20%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분들의 고립 정도를 보면 어, 직장이나 학교로 다니면서도 운둔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도 10% 있고 그리고 어그 4번에서 7번까지는 은등형 메토리 산태라고볼 수도 볼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면 그 인간관계가 어렵다, 전신 불안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전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이 반 이상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데이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립에서 어,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립이라는 건 무엇인가 생각을 한다면 네, 그, 그 예. 참예참그 자립은 보통 어, 의존이 반대말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존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힘이 고립,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어, 자립이랑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에 예, 그리고, 그리고, 리나리고립이한게 무엇인가 이세리에내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가고 그리고, 그리 시간이 오그가 되어서 죄송합니다.